여기에다가 팔을 음, 적어야겠다. 자, 이렇게 카드, 이렇게 여 개의 카드가 있어요. 네. 자, 이 카드들 중에 숫자 세 개, 는한 개, 요건다쓸 거고 더하기랑 빼기 중 하나씩만 고를 거야. 그럼 총5 개의 카드가 되지, 그렇지? 네. 어, 이렇게 5 개의 카드를 가지고 각각 어떤 이게 양쪽이 같아집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, 니이 이게?